자, 장르를 찾았는데 조회수를 깎아먹는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다른 유튜버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업계에서 굉장히 채널이 뜨면서 아주 주변에서 똑같이 채널명 한 끈만 틀리게 하고 영상도 거의 똑같이 베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른 유튜버를 따라하는 거. 그리고 본인 얘기를 하는 동영상. 볼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 본인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혹은 본인의 스킬과 맞지 않은 거 최악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조회수를 떨어뜨리는 아주 다섯 가지 핵심 요인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다른 유튜버를 따라하지 않았나? 내 얘기만 하지 않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수요가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따라하느라고 얘랑 연결되겠죠?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의 유튜브,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취미로 하려고 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취미로 하시는 분은 뭐볼 필요가 없으니까. 유튜브는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요 독자들을 위해서 많은 유튜버 들 중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촬영과 편집은 아주 기본이에요 저도 전에는 촬영과 편집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제가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촬영과 편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제 채널을 플랫폼화 시키면서 다른 유튜버들을 같이 제 채널로 하기 때문에 정말 편집의 중요성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데 고객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 그리고 듣기에 불편한 영상, 지루한 영상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한 번만 들어도 홀딱 반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촬영과 편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 편해야 되고 듣기 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프컷 제가 요번에 저희 파트너들 거 편집하면서 느꼈던 게아말 사이에 그 텀이 너무 많고 어벽이 너무 많아요 아아이그자 이런 것은 그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으면 고객들은 그거를 참고 보죠 그러나 유사한 영상이 많다면 그거를 참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프컷을 활용해서 빨리, 스피드하게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점프컷을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미리보기, 썸네일 자, 제가 아까 추천 동영상, 관련 동영상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썸네일이에요. 유튜버가 노출을 해줬는데 당신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러분의 영상을 클릭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런 글꼴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면 은 아, 초보인 게 정말 누가 봐도 알아요 이런 글꼴은 이런 초보의 영상을 누가 클릭을 할까요? 내 썸네일에 포인트가 있는지 반드시 강조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보통은 추천 영상 옆에 오른쪽에 뭐1 0개 가까운 영상이 뜨잖아요 그 영상 중에서 정말 매력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상을 클릭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는 무조건 조회에 떠야 된다 그랬어요. 노출. 노출에 뜨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가 많은, 니즈가 많은 그런 장르를 선택하는 거고 그런 장르를 잘 선택을 해서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클릭이 안 된다?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바로 썸네일의 클릭입니다. 자, 썸네일의 차별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썸네일을 참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의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각 챕터별로 썸네일의 틀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공부를 해가지고 더더좀 가독성이 높고 멋있는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클릭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탐색이나 추천 페이지에 썸네일이 떴을 때제 영상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썸네일을 차별화한다면 여러분의 독자들이 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영상을 금방 알고 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여러분만의 썸네일을 차별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별로 컨셉별로 썸네일을 통일화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에 관련된 건데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다면 과연 구독자로 하여금 유저로 하여금 클릭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보다는 2020년 간단히 유튜브 조회수 오르는 비법 이렇게 한다면 두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클릭하시겠어요? 좀더 구체적이고 뭔가 아 2020년? 아 이거 최근 거네 최근에 어떤 노하우가 들어있겠네 유튜브 알고리즘은 늘 병, 변경되기 때문에 과거 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게 제목이에요. 제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따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혹시 여러분 영상을 올리는데 불규칙하게 업로드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영상을 성실하게 노출시켜주기 어렵다는 거죠. 3분짜리 정말 짧은 성의 없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무조건 많이 올리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전에는 상위 노출을 최근 거를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은 유튜브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양질의 영상, 구독자가 클릭을 하는 영상, 구독자가 장시간 시청하는 영상, 이 영상을 유튜브는 좋아하고 재빠르게 이것이 감지가 되면 여러 유저들한테 여러분의 영상을 노출시켜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비즈니스입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로 하시려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전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유튜브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조회수가 오르는 제목을 짓는 법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나의 수요가 있는 시장을 알아내는 방법이었고 그 시장에서 조회수를 높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썸네일 다음으로 중요한 바로 이 제목, 조회수가 오르는 제목. 자 키워드의 검색은 제목으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회수가 오르는 제목 짓는 법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반드시 알림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